아, 이거구나. 팀한번 볼게요. 6,500억 팀. 맞나? 어, 6,500억 팀. 카카 팔카에다, 요즈비 오카라 생각하고. 에보사아두곤 오. 야. 다 빡센 팀들 아닌가? 근데 브라질 팀에다가 벤피카 팀. 리탕, 영뱅디아스, 호날두 파느라 일 먹어서, 그렇죠. 카카, 네이마르 괜찮다. 펠레까지 있으면 펠레 이종라고 역시 가펠렌가? 양발이네? 심지어. 와. 야. 미쳤네요. 어쩐지 내가. 완전히 그냥 지더라, 진짜. 완전히 발리더라, 그냥. H. 흡혈 옷자리 이렇게 좀 센스있게 써주시고. 포카 아까 전에 ZD 완벽하게 먹었죠. 슈파워 이 정도에다가. 커브가 미쳤지. 주몰슈팅에 가마차기 항상까지 심지어. 능몸에. 몸싸움이 이 정도인데, 능몸에다가. 주몰슈팅 항상 주발선호까지 있고, 예감이 있는데 또 가마차기 항상까지. 인정하죠. 와, 미쳤다. 에오제비오 카라고 가정을 하고 본다면 이 정도. 에오제비오도 미쳤죠. 음. 4,680원. 부럽다. 이러면 이제 1조 팀 되겠네요. 오카 데려오면. 오케